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덴티컬한 똑같은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보시면 하나가 구형이고요. 하나가 신형입니다. 혹시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이렇게 넘겨 보겠습니다. 클래스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다이얼의 색깔이 살짝 다르죠? 이쪽이 좀더 진한 황금색이고인 샴페인 컬러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개 다 똑같이 콤비 제품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의 옐로우 골드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이 레퍼런스 넘버 79173 구형 제품이고요. 이쪽이 오른쪽이 레퍼런스 넘버 179173의 신형 제품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고요. 베젤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26mm이고요. 클래스프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 클래스프가 이런 식으로 달라졌고요. 그리고 뒷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이렇게 79173이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이 뒷면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매끄럽게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훨씬 더 가볍습니다. 이 줄이 이렇게 낭창낭창한 줄이어서 좀더 가벼움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옆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줄은 안에가 꽉차 있는 줄이고요. 구형 줄은 보셨다시피 이렇게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 이 뒷면이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게 그래서 좀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이얼의 색깔 또한 살짝 다른데요. 색깔의 차이가 확연하죠? 이게 영상이라서 차이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이클롭스는 안쪽에 숫자, 이쪽이 좀더 크네요. 크라운에 이렇게 마크가 달려있는 일자로 되어 있고요이 구형 또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시계가 좀더 외형상으로 더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데이저스트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입니다 둘다 베젤이 2 6이고요오열의 브레이슬릿 그리고 클래스프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한번 비교 소개해 봤습니다 짠.